그 거예요. 고 자, 자 이를제이 영혼 세계는 영혼 세계는 어떻게 천도가 되면서 무엇을 갖고 있다 했죠? 공덕. 자, 여기서 우리는 탄생을 할 때는 어떻게 태어난다고 그랬죠? 업장 같고 죄업었고 이거는 부모 공덕이라고 했다 응? 자 공덕은 공덕인데 이 공덕 자체가 달라요 자 천도가 될 때는 아까쪽게세 가지 공덕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공덕? 조상공덕 조상공덕 업덕공덕 업덕공덕 이인공덕 지인공덕 자 그러면 나는 이 공덕이 없으면 천도가 안된다는 소리다 그죠? 네 공덕이 없으면 천도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은 어떻게 얻을까? 음. 첫 번째 조건 공덕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뭘까? 제로 지 말아야 되아지 예, 접이 적어야 된다 했잖아 네, 제업이 일단 죽어야 돼자두 번째는 어떻게? 해? 먹고. <웃음> 자, 제업은 죽어야 되고 업보는 가벼워야 되고 없어야 되고 <웃음> 세 번째는 인간은. 인간은 빚이니까 갚아야 되고 <웃음> 이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망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없어야 간다, 이 말이야. 다 갚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제? 우리 아무래도 1 0 0다 갚겠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계나 귀신 세계나 똑같아하고 생각해봐요. 영웅도 있고, 기습이 다 있으니까 똑같아이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좀 범했다 해가지고, 교도소 가져가면, 무조건 교도소 갔다 있지 않나잖아. 그 어떻게 되면, 판사가 좀 봐주기도 하고, 판사가 어떻게? 해? 경고만 주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하면 어떻게? 벌금 때리기 하고, 뭐, 뭐 집행위에 때리고, 조금 더 하면 니 진짜 잡아간다고. 음, 진짜. 조금 더 하게 되면 이 벌금으로 대신해주고, 심하면 어떻게? 음. 큰이야 이렇게 간다. 뭐. 그러면 다섯 단계가 있이 말이야. 그제? 우리 죄를 치는데도 그냥 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네. 경고. 그냥 무상이, 무상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경고를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집행유예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돈으로 갖고, 이것도 안될 때는 어떻게? 교도소 있잖아. 그지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20%씩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80%는 어지간하면 우리는 천도가 된다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그제? 스스로 천두. 그런데 이 20%에 걸릴까 싶어갖고, 20%에 걸리면 안 되잖아. 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경고까지는 자기가 한거 제가 가벼우면 저업이 가벼우면 그냥 무사통 가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집행계라든지 이것을 뭐 변호사 사야 되는 거예요 재판할 때 그제 이 변호사 사야 되는 것이 우리는 뭘까 이것이 사십구 제라는 거다 이것이 예수제라는 거야 예, 되십니까? 네. 자, 요, 요 40%는, 그냥 이게 보니까, 야, 귀신 네는 괜찮겠다. 보내주는 것이고, 요 20%는 어떻게, 해? 내가 답변을 못하니까,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변명을 해야 돼. 이거는 제가 아니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뭐 변명을 하려면 합의스라도 있어야 되잖아. 나니 네 주사님이 빚안 갚은 거 있지? 이라고 해야 되면, 아니, 합의했어요. 내빚 갚았어요. 이렇게 놀아야 될거요 그쵸? 그럼 빚 갚으면 어떻게? 빚 갚는 것이 이 사십구제와 예수제라는 거야 그러면 사십구제는 어떻게? 죽은 망자를 위해서 누가 갚는다 대신 갚아줘? 아, 자손들이 갚아주는 것이고 예수제는 어떻게? 네. 살았을 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전 자기가 갚는 거야 미리 갚는 거야 자, 자손들한테 짐주자손한짐안 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갚는 거예요자 그러면 이것을 갚아야 이 공덕을 뭐 한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덕 때문에 나는 어떻게 천도가 됐고 자이 공덕을 가지고 내가 이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 부모 공덕에서 나의 부모의 공덕에 의해서 부모 요청에 의해서 부모가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식이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부모가 자꾸 불어넣기 때문에 왔지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식인데? 희재울이... 무한사랑. 불러... 무한사랑. 불렀으니까, 무한 불렀으니까 어떻게 미워도 내 자식, 고아도 내 자식이면. 뭐. 어떻게 어릴 때도 갚아야 되고, 나들었어도 갚아야 돼.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야. 빚. 엄마는 빚이 엄청나게 많이 불러왔으니까. 빚바로... 했나? 빚 받으러 온게 자식. 어. 그래서 우리 자식이 빚 받으러 왔다는 거야. 그거는 자식이 빚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엄마가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빚을 안갚으려 하면, 엄마가 잘못 키면 어떻게, 자식이 엄마 뭐 바로 보나? 안 보지. 무시해. 자, 그래서, 이거는 부모의 공덕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인연법에 의해서. 이 죽을 게 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덕을 뭔가 얻어야 되는데,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스스로 잘 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잘 살았기 때문에. 뭐전도제고 예수제고 뭐사십구제고다 필요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애매하잖아 어쩌면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이리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라도 갚아야 되는 거야 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올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천재와 예수제라는 거다 그제 자 이게 우리가 이 천재를 태백산에서 하는 이유는 이 태백산에서 하는 것은 천부경 이 자체를 천부경 6의 비밀을 핀 곳이에요 풍 음. 곳이라 그래서 6 0 0곳지가 있는데 6 0 0곳지에 뭐냐면 하늘 아래 첫집이에요 음. 여기서 우리가 천재를 하게 됩니다 천재는 우리가 어, 처음에 이건 두 번째 천재예요 원래 천재를 4월 4일날하라 했어요 작년 8월달에 사월 사일날 천재를 해야 되겠다 나를 잡은거예요 작년 8월달에 야 그런데 우연히 이기지 안돼가지고이 천재를 뭐? 중재를 했어요 사월 사일날 하는걸 그런데 그 사이에 천재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예감많 해서 천재를 하는 거잖아 묵고자고 뭐? 천재하면 마음이 형식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 했으면 우리 또 클럽을 했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자 그래서 코로나가 어? 잠잠해지기 전에 그치? 잠잠해지기 전에 야 도대체 안되겠다 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가 윤달에 요것이 윤달이에요 그래서 5월 29일날 6월 1일까지 천재와 예수제를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를 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이 상태가 그냥 편안해질 수가 없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해설. 우리 첫 번째 천재할 때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첫 번째 천재할 때 우리는 지리산에 서했다그죠이 지리산 대승사에서 했는데, 이때 천재를 4 개월 전에 나를 잡았는데, 그때 날 잡은 제가 무슨 날이었냐? 우리 천재한 날 바로 전날까지도 우리는 전쟁한다고 난리 구슬치이 있어요. 그때 북한하고. 그런데 이 천재가 우리 11시부터 시작했요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모르게 12시부터 우리가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지매에서 비밀회담을 해요. 무슨 전쟁이. 우연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4시에 마쳤어요. 4시에 마치고 우리는 4시부터 6시까지 띵까닥 띵까닥 해서 요 천재 끝나고 난 뒤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할머니들 놀고 할때 그런데 5시에 발표를 해요. 이거는 처음에 비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가 딱 끝나고 우리가 거기서 가수초빙하고 노래하고 띵까 띵까 하고 있는데 5시에, 어떻게,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비밀회담을 하고 난 뒤부터 우리는 어떻게, 전쟁이라는 말이고, 뭐, 다툼이라고, 이런 말이 싹가은 거예요. 그것이 우연일까? 우연일까? 그렇지, 우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천재라고 하려고 안 했는데, 작년 8월 달에 이날 우리는 천재를 하려고 했어요. 전제도 여기서, 여기서, 태백산에서 하고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우연히 이제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가 정지되기 이전에, 지금부터 한, 한달 조금 됐나? 한달 조금 넘었나? 자, 한달 넘었는데, 우리가, 거기 한, 부산에는 할머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할머니 좀 있잖아요. 그지? 할머니들이, 이제, 윤년마다 한 번씩, 첫 번째, 첫 윤년에보다 세 번을, 예주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두 분까지는 윤달이 했는데, 5분 다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정 전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자 하고 나니까,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 솔직히 말해서 잠잠해졌 거세요. 그 사이에 잠잠해그전까지 이거 말 놓기 전에는, 할수 있을까 말까, 이거다, 이거. 날들 딱 잡으니까, 이제, 그한 일주일 뒤에 잠잠해지 거라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제를 천재와 예수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천재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또 고약한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일단 하는 것이고 이 할머니들은 이 예수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수제를 하려고 하면 이만한 용이 들어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할머니들을 묶어서 예수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4박 5일, 4박 5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4명, 하루다 5명 밖에 못 하니까. 3박 4일이니까 4박 5일이니까. 그러니까 많아지면 4박 5일이 될 것이고, 늘어날 것이고, 그 사이에 되게 되면 3박 4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는 사람도, 이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부산에서 온 사람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그 사람들이 예수제를 하게 되면, 끼워서 지금 여기 몇 명은 하고 있어. 하기로 되어 있어요. 다섯 명인가? 다섯 명은 여기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얹혀서 여러분들이 예수제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원장님들 이야기 해놓으면, 음. 우리가 여기서 2박 3일이 되든, 3박 4일이 되든 예수제를 진행하겠다. 거기서는 못하고. 거기서는 못하고, 거기서 끝나고 와서, 요 대전에서, 예수제는 대전에서 하고, 천재는 거기서 할 거예요. 천재는 거기서 함께 할 것이고 맞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대전으로 돌아와서 음. 대전에서 별도로 예수제를 진행할 것이에요. 그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원장님인데 이야기하고. 그 그래, 계속 있어야할 때는. 뭐 네. 해라는 게 아니고. 해라는 건 낮은 시간고 여기는 이제 하고 놓고 이렇게 야지 매날. 공부 공부 공부하고 공부하고. 시간 없어. 목요일날 목요일날 하고 목요일 저녁에 예수제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고 하든지 이틀 연속 하든지.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뭘 했나? 이것을 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 또 그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내 제업을 틀고 가면 어떻게 해? 이 조상 공덕, 업주 공덕, 긴 공덕을 가지고 천도가 되는 거야. 이? 천도가 되면 나는 태어날 때 부모 공덕을 부모 공덕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나는 어떤 공덕을 가지고 있다 이 영혼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든 이 방법에서 우리는 내 영혼은 이런 공덕을 갖고 천도가 된 영혼이었고 나는 부모 공덕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 그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상담한 데는 이거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수리법칙에 의해서 푼다고 그랬죠. 자주는 수리 법칙으로 풀기 때문에 숫자는 어떻게 있다고 했죠? 숫자는 총 9개밖에 없다. 어떤 숫자든 이 세상의 모든 숫자는 9개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천수진리법 음양이치론 천지조화론 사계운기론 오행작용론 유관구성론 칠성요소론 팔방 반응농, 구기국기 구기 변화론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거는 수리사주하거나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천수 진리법과 엄량이 치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풀지 않는 숫자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숫자를 우리는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푸는 계산하는 방법을 자 우리 우리 저 울산 선생님 먼저 한번 풀어보자 난잘 모르니까 울산 선생님하고 두번 한번 풀어봐 두번 사주를 한번 풀어봐요 오늘 인생에 내가 어떤 것이 갖고 왔는지 내가 한번 보어 아, 생년월일 음, 어, 음료 예, 예, 양육을 하면 좋겠고 6월 29일에 69년 6월 29일 양력으로 네, 점시 확인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부터 불러 봐요. 밖에 모그분 빨리 계산해 봐요. 아, 어, 네. 71년 8월 20. 1971년 네, 네. 8월 20. 8월 20일? 네, 음, 2 음. 아, 이거, 음, d a t did you n 아 t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네. 시간은? 밤이 밤? 8월 10월 8일 내꺼야. 예, 79년 10월. 아, 요번에 10월, 10월 8일이고. 예, 는 내꺼 필요해. 69년. 잘 계산을 했는데뭐 예쁘게 산는거 6월 9일입니다. 양육을 양육을 양 u 6월, 양육. 6월 19일 19일 u i 시간. 1 e quit. n a 자, a She 자 o t She got. She got. She got. She got. She got. s h 유튜브에서 많이 봤죠? 계산하는 거 9를 빼고 이것이 7 6 1 2 13, 14, 15번 그제 이것이 우리는 운명수라는 거예요 15번이 운명수예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해? 9에 1에 8에 1. 1 9번이 야, 막강하구만. 이게 1 9번이 뭐, 세밀이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지금 9분이 완전히 뭐, 15번, 19번이네. 그렇게 다 여기 오사람이네이식무령을 <웃음> 배울 사람들이. 그 여기 관심이 많다. 그래. 자, 그래서 이것이 운명수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자리 수를 만들고. 여기서 한자리 수를 만들고 여기서 한자리 수를 만들고 이거 만드는 수는 수리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1다기9다기6다기9 그럼 9를 빼고 나머지 값이 7 이해 되시죠? 여기 0이 들어있을 때는 0은 1로 바꾸면 돼요. 자 예를 들면 1970년이다. 이러면 1다기9다기7다기 1이다. 그러면 9 넘어가는 거는 빼고 이거는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월은 그대로 쓰면 되는데 10월이면 9 빼고 나면 1이 되겠죠 11은 2가 되고 1 2은 3이 되고 그죠? 요거는 우리가 31일까지 있으니까 9로 나누고 18로 나누고 27로 나누고 나머지가 19니까 어떻게 해 18을 9두 개가 빼풀면 그제 19에서 9 빼고 또9 빼고 나머지 값이 이해 돼요? 9 이상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9 이하의 숫자로 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니까 여기 19니까 여기에 9두 번을 빼풀면 18을 빼고 나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 음량이 줄이는 낮에는 1, 밤, 은9 이렇게 쓰는 거야. 낮은 1, 밤은 9. 자, 그러면 낮과의 밤은 차이는 낮이라는 것은 정의, 낮의 정의, 낮의 정의는 일출 태어난 지역에서의.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그러면 낮이라는 것은 일출 30분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지고 난 뒤에 30분 후까지는 낮 그러면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낮밤이 다 있어요 낮 밤이 자 그러면 나는 15번 나는 19분이다 이제 시제, 요 이제 시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해결 다 했다 그러면 여기 몇 살이에요? 51 그렇지? 여기는 하나 그렇지? 하나50 50 50아그러니까 여기는 만0 0으로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다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는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생일도 필요 없고, 15번은 51세의 어, 남자, 19번은 49세의 여자,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응?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두 가지가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의 세계에서 천도화 되면서 왔고 이것은 우리는 탄생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과 이것의 영향을 분명히 받겠죠 그치 태어나는 순간에는 딱 정해지지만 이것이 영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그래서 우리가 천도될 때 우리는 무슨 공덕? 내가 천도가 되면서 공덕을 얻었다고 하는 거에요 그죠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수를 쓴대요? 인연수를 가지고 푸는 것이고 이 공덕은 이 공덕은 인연수를 가지고 푸는 것이고 이 공덕은 운명수로서 가지고 푸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공덕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것의 인연수는 우리는 몇 번? 운명수에서 자 운명수에서 꿀을 빼고 나면 인연수가 되는데 자, 15번이니까 나는 6번의 인연수요. 자, 여기는 19번이니까 어떻게? 18을 빼고 나면 1이 인연수다. 그러면 인연의 법칙과 내가 운명의 법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사람은 우리는 운명수 가지고 살아가는 운명만 풀었는데 여기는 우리는 신물의 세계에서는 인연의 법칙과 이것을 동시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Okay. 그렇게 지금까지 수리 사제에서는 운명수만 가지고 푸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인연의 수를 인연수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풀어보자고요. 자, 인연수가 6번이고 인연수가 6번이고 하나는 인연수가 1번이다. 인연수가 6번이고 인연수가 1번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3, 4, 5, 6, 7, 8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운명수는 9, 8, 7, 3, 4, 5로 풀지. 이거는 3, 4, 5, 7, 8 9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에는 어떻게? 4로 풀게 되면 3이요, 4로 풀게 되면 2요, 5로 풀게 되면 1이다. 6으로 6으로 풀면 6이다. 지금 헷갈리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이 우리는 3으로 나누고, 이것이 4로 나누고, 이것이 5로 나누는 거예요. 6에서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 값이 4. 요거는 4로 나누고 4빼고 나니까 나머지 값이 2. 요거는 5로 나누니까 나머지 값이 1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6으로 나누요 6으로 나누면 나눌 게 없으니까 나머지 값이 그대로다. 요거는 7로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6이고, 8로 나누니까 6이고, 9로 나누니까 6이다. 요거는. 9도 그러니까. 들어가요? 그기서 저는 저기 저 3, 4, 5, 6, 7, 8, 9로다가 해놨잖아요. 어, 어, 3, 4, 5, 6, 7, 8? 음. 여기도 9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인연의 길이니까 어려워서 안, 안 풀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인연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리사제, 그 인연법, 숫자 인연법을 상담하기 위서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배워야 돼. 그, 이이게 도보천놈. 어, 도보천놈. 지기, 지기, 어. 뭐 지기천놈, 뭐, 이런 거. 그거 아주 꼬약한 그거, 그것이 있어요. 그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웠다고?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필요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이니까 어떻게 해? 1, 2, 참 대단한 숫자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1, 1, 1, 1. 1.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알죠? 이게 뭐냐면 숫자가 처음부터 1밖에 없어. 되세요? 아니, 3으로 나라도 1, 4로 나라도 1, 5로 나라도 1, 그 6으로 나라도 1, 7로 나라도 1, 8로 나라도 1, 9로 나라도 1. 이것이 천북에서 따지게 돼요. 인연이 법칙에서 하늘이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율무일하게 단 이것밖에 없어요. 무슨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이 번호가 10번, 9로 나누면 10번, 19번, 28번,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인연법으로 특출한 법이에요. 운순으로 살아갈 때는 11번, 19번, 27번 이런 순위인데, 15번, 15번, 24번, 25번, 뭐 이런 식으로인데, 요거는 조금 다른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뭘 배웠나? 공덕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제? 여기도 공덕, 여기도 공덕. 그제? 그러면 여기는 내 영혼의 공덕이에요. 영혼. 영혼이 어떻게? 해? 이 영혼의 공덕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 보기보다는 꿈잘 꾸세요. 촉감이 좋아요 이런데 관심이 많아요 <웃음> 자 이것이 우리가 이 공덕은 이 공덕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 숫자는 이 숫자는 이렇게 가도 이거고 이렇게 가도 공덕은 번호가 똑같아요 다른 거는 다 틀린데 이 공덕은 내가 태어난 공덕이 내가 부모의 공덕으로 따라서 태어날 때도 똑같은 공덕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일본은 이제 조상공덕이 있 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기인공덕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여기는 우리는 조상공덕. 조상공덕으로 태어났는데 혹시 한번보세요제사로듣거잘 모세요? 잘 모셨는데. 잘안 하죠. 요즘 잘안 해요. 잘안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친냥님 말씀하시아 친정이든 쉬계든또 마찬가지 내가 그일 때는 친정에 제사 좀 오실 때도 이 자주 가서 안 가더라도 용돈이라도 제삿밥이라도 좀 주여. 음. 나는 초상공주 가져온 사람이 시기 때도 말고 시대 제사도 잘 지내야 된다 교회 교회는 안 나가겠지? 교회는. 교회 나가 교회 나가야 교회 나가 이거 제사 안 지내려고 교회간 거네 그, 뭐 그래도. 그러면 혹시 가다가 나는 어떻게 잘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조상공덕을 잊지는 말아야 돼요. 음. 교회를 가든 어떻게든 내가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종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음. 어떤 종교라는 것도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나는 태어난 것이 조상공덕이기 때문에 조상공덕을 잊어서는안 된다. 예를 음. 들으요 음. 나는 기인공덕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자기가 어떻게 이끌어 가든 어떤 인연이 됐든 인연들인데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어, 너인데 베푸는 마음만 있다 하면 가는 길은 훨씬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 오늘. 되겠지? 그래서 둘이서 맞추게 되면 게 막상막하지 그렇지? 근데 궁합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궁합 한번 풀어줄까? <웃음> 자, 우리 공덕을 배워 다른 건안 됐지만 공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공덕을 사는데 오는 것은 조상공덕의 힘으로 나는 천도가 되어 왔고, 내가 태어나는 것도 조상공덕을 가지고 태어난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태어날 때 나는 조상인데 잘하겠다고 고상공덕을 갖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조상공덕을 안 가보면 어떻게 되겠나. 문제 문제 가되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데 우유곡절을 자꾸 만들어 갈수고 있어요. 자, 내가 조상공덕인데 갖겠다고 했잖아. 내가 조상공덕으로 천도가 됐기 때문에 이 천도가 된 것을 나는 갖겠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 업보에 살고 재업에 걸리고, 인가에 역할을. 그것이, 그 바로 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힘들게 음. 나도 힘들게 하는 거. 나도 힘들게 하는 거. 그래서 자꾸 가다가 막 휘청거리게 만들고, 우한도 만들고, 돌발 사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조금 이따가 풀면. 나오겠지. 그래,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조상공덕 나는 긴공덕이다 나는 긴공덕으로 천도가 됐는데 내가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빚을 갚겠다고 오늘. 그렇지? 그럼 갚아야 되겠나 안 갚아야 되겠나? 갚아야 되겠지. 그렇게 조상공덕을 하는 사람은 이거 하고 나는 그러면 업적공덕을 갖고 온 사람들 응? 이야 되겠나 안 되겠나? <웃음> 나를 가르치 사람인데, 나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를가르치는 사람인데 공덕을 받아 갖고 내가 그 사람이 가르치겠다고 이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나는 공부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노? 해야 되겠나 안 되겠나? 해야 합니다. <웃음> <웃음> 저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조상 공덕을 태어. 아 이거는 이거 인연법에인연법도 똑같고 태어나는 것도 음명법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 공덕만은. 공덕은 이제. 성령이 어, 똑같으면, 똑같으면, 똑같으면 공격이, 공격이 똑같은 거예요. 어. 그틀리면안 되잖아. 내가 가져온 것은 이 것인데 너인데 갚아라 가면 안 되잖아. 나는 소상공동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음. 어디서 내천도가 됐기 때문에 갚은 것도 어떻게 소상공동을 갚아야 되고 내가 긴 공동을 갈 거였으면 긴 공동인데 긴 인데 갚아야 되고 내가 공방했다고 왔는데 공방 안 하겠다고 한 번은. 일단 요도 공부, 요도 공부, 요렇게 조사 공부인 게잘안았지 공부, 어떤 공부 이런 아니 어떤 공부든. 음. 자리 있는 딸 왔으면 이 공부할 때는 이 공부고 저 공부할 때는 저 공부지. 근데 거기서 공부를 했을 공부. 때는 그냥 선생님이나 교수나러공부해고학들인데 음. 선생님이 내가 배워갖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는 농기집 보는 거야. 하기 싫어고 인생살이 왜 근데 그런 사람이 학교가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20분이잖아. 응. 20분이 학교가 있는 선생들이 님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 저기 저.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그거도 안했으니까못갚았으니까여거가 배우기는 배우는데 배우는 것도 디리하게 배우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주나? 재능을 또 주다는 거야.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 재능까지 준 거야. 얘는 공부 잘할수 있는 체는 그렇게 너무 어떻게 한 군데 안팔고 얘는 어떻게 해? 이 집에는 한 군데 안팔고 여러 군데 파는 거야 요만큼 많은 거야 좀 깊이 가야 되는데 물이 너무 얇아 그렇게 물이 너무 얇으니까 어떻게 이 형을 못 치잖아 내가 하기를 못 치는 거야 물만 많지 흥번 볼판에 물이 있는데 요만큼에이렇게이 이 형을 못 치잖아 깊이 있는 물, 큰물에가 갖고 이게 해확 치갖고 그 물을 내가 씻었어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알기에 축. 그러니까 소리가 <웃음> 그러니까 이 물만 얇게 있는 거야. 물가에만 가 있는 거야 오른데를 지금. 어른들 뭐 만나서. 그렇게 못 물가에 깊이가 있는 거. 야그니가서 이게 해물 치야 새로운 거만 자꾸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숨을 데가 없잖아. 아 내가 물에 들어가 갖고 해물도 치고 어 모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얇은 물에 오문데만 가고 맨날 짚어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없어질 뿐이야 해물 게 없는 거야 그렇지? 이 길은 5분 길이 이겨났 제발 써볼 고있지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요 물에 가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큰물에 가서 놀아나 하잖아 내가 많은 데 가서 붕명 빠지야만이 거기서 활기를 칠수 있는 거 해물죠 100m를 가도1 k m 를가도 해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저기 기인공덕은 이제 기인공덕은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했으니까 나는 남한테 베풀면 되는 거야 연예인이 돼고 즐겁게 해주면 될 것이고 힘든 사람인데 도와주면 될 것이고 남인테 어떻게 상담을 잘할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온갖 것다할수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온 거야 그저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한테 잘하는게 맞네 아 당연하지 내가 기인이구만 인은 기운이. 무슨 기인공덕베시는 <웃음> <배포시는> 기회를 줘야지 <웃음> <웃음> 그렇게, 아, 아, 그렇게, 네. 그것이 자기 이제 돌아오는 공덕이에요. 갚는, 빚갚는 거야, 그게. 진짜. 그렇게 타고난 게, 여기에 우리 인연책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풀어주려 하는 이유가, 여인연책임에서 나는 어떤 것이 걸리는지 내가 풀어주려고 해요. 이거 그대로라는 거. 내가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풀었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게 한계도 벗어난 데가 없다는 거요 화면들 깜짝깜짝 놀랬는데 이거 아주 필요해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서 왔는데 이거라도 한게 알고 가는 게좋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푸는 거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쪽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덕을 이렇게 푸는 것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수호신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이 뭐, 뭘까? 신의 개념에 가게 돼. 나를 돕는 신이에요. 응, 보호신. 나를 보호하는 신. 그러면 이 신은 무슨 신일까? 이것이 원혼신이라는, 그지 이것이 우리는 칠성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종교와 떨어질 수는 없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 운명적으로. 그런데, 그 나는 어떻게? 이런 신의 힘에, 수호신의 힘에 의해서 조상공격이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될까? 내가 이런 종교의 길에 관심이 없다면 조상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상이잘 모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원신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강이 좋습니까? 바다가 좋습니까? 바다가 좋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은 바다보라는 강으로 가야 돼. 강이 좋아야 돼. 고기 잡으러 갈 때, 바다 가서 고기 잡으면 안 되고, 강에서 좀 받아야 돼. 자, 그래서 고기 잡아라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신의, 신의 힘을 풀 때는 이것을 우리는 다가다리 풀어 가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789는, 789는 내가 어떤 타고란 특성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상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을까? 바로 이 안에 들어있요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주에 또 풀기 하기로 하고. 자, 요것을 우리는 풀어 가는데. 예, 되시제 예, 예, 예. 그러면 이것이 너무 기니까 잠깐 끊고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